오늘 경기 제가 직관을 다 했고 예,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선수가 그 AFC 몸짱 파이터로 소문이 자자한 김정규 와. 선수인데 제가 운동하고 있는 팀노츠 간섭점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오늘 주짓수 대회 첫 출전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네. 시합을 끼웠는데 어떠셨는지 황탕 모든 걸 도전할 음. 때 두려움이 동반하잖아요 근데 잘 이겨냈고 그리고 이제 이겼는데 상대방 선수 가족분들이 다 응원하셔서 기쁜 정은못 냈고 배려하는 마음 네,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음. 되게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어전히 예. <웃음> 축하드리고요 예. 제가 알기로는 그 12월 달에 네. AFC 그 김명환 선수랑 네. 네. 경기가 잡혀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. 혹시 각오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구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만 열심히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뭐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타격 타격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김명원 선수가 <웃음>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어이, 어이, 멋진 말씀 잘 들었구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프로 격투가 네, 김종균 선수였구요 오늘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달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팀노츠 파이팅 팀노츠 파이팅 화이트레이닝 어, 파이팅! <웃음> 어덜트 마스터 남겨 티브루 쵸 구연동 김성일 김성진 선수 시민트로 와주세요. 화이트벨트 비기는 남성. 자, 스태프분들은 뒤, 어, 뒤에 경기를 좀 많이 대기시켜 놓고 지금 창고 들어가셔서 교대로 식사하시면돼요 심판분들도 교대로 식사하실게요. 자 스태프분들 심판분들 교대로 식사하실게요. <웃음> 이거 해야 돼. 윤승환 선수, 정진성 선수.